서울산업진흥원에서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인 SPP 국제콘텐츠 마켓 2021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K-콘텐츠의 발굴, 투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입니다. 디지 매칭 현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한 상담을 열성적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3개국 763개사가 참여하였고요. 총 6,800건의 매출 들만이 이루어져서 틀을 매겨서 건강을 투자이스란즐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게역니다 피스 마켓입니다. 저희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2울 20... 태클링 이어할때 전세계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구원을 느끼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렇게이저야야 저희 네이키드서울이라는 회사이고 라면앤칠이라는 국제연애 리얼리티를 최근에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튜브에 방영 중인데 저희가 이제 이 IP를 좀 판매를 하셔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 왔습니다 전세계 독자들에게 한국 프리미어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프리미어 웹툰 플랫폼입니다 인중한 IP를 가지고 웹툰 제작에 힘을 쓰고 있고 더욱더 글로벌 팬들에게 당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레트로플리스 개발한 카셀게임즈의 황성진 어. 되게 분위기, 되게,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하고 가서 왔습니다 한국의 K-콘텐츠 화이팅!